아파트 홍보를 하는 분을 직접 만나고 연상케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었다면 혹해서 아파트를 구입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계속해서 상승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아파트 투자를 하러 가야 되겠다. 뭐 이런 농담석인 말도 많이 나오지만은 서울은 대한민국이 아닌가요? 지방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서울, 경기, 인천아파트 가격은 상승한답니까? 예전 2008년도 9년도까지 서울 마찬가지 미분양아파트 할인판매를 했었고 그에 대한 자료나 뉴스는 제가 올려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하락을 했고 미분양 할인판매를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지방만 계속해서 하락하고 아파트가 폭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현재 실입주를 위해서 아파트 구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기존에는 대부분 투기를 했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도 마찬가지 실입주를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시 한번 기억을 잊었는 모양입니다.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일부 상승하는 것을 따라 투격매수로 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투기나 투자하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근자의 최근 거래는 아파트 동향을 좀 보게 되면 은 적어도 금매물이라고 해서 실입주를 했는 사람들도 있고 또 투자를 했는 사람들도 있고 서울 마찬가지 계속해서 상승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너도 나도 서울로 서울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단계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평균적으로 그게 몰입해서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하죠. 마약과 동일한 것입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도박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들을까요? 마약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이 귀에 들리지 않을 듯이 마찬가지 망해보고 결국은 최악의 상황이 되어야 그때 뒤늦은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뭐 아니면 또 라고 갈 길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성부를 내보자고 생각해서 단타로 다시 구입했다가 팔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실제 아파트 분양을 하는 분양사의 실장들이죠. 통상 데스크 쪽에 일을 하는 분들은 실장 분들이 많고 그 위에 팀장이 존재를 하는데 지금 수송구모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준다. 2, 3천만 원, 3, 4천만 원 가지고 잔금까지 치지 않고 모든 것을 대출로 해서 몇 천만 원만 있으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건설사와 시행사들이 대부분 중도금 무이자와 잔금 대출까지 최소 신용불량자가 아니면 무조건 대출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어플을 하나 보여줍니다. 지금 계속해서 분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어플이 확실한지 아닌지 체크를 해봤느냐. 그리고 그런 내용을 듣고 실제 확인을 해보고 서면으로 계약서에 첨부시켜서 작성을 해줄 수 있느냐. 갑자기 그 관계자의 실장은 엄청나게 말이 많다가 저를 한번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런 홍보물이 아니라 실제 계약서 첨부에 모든 것을 작성해줄 수 있느냐. 홍보하는 전단지와 홍보물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이런 모든 내용들은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냐고 묻자. 갑자기 인상을 쓰면서 그렇게 열심히 웃으면서 홍보를 하던 실장이 팜플렛 주세요. 안 사면 되지. 뭐 그래 많이 꼬치꼬치 따지느냐고 답으로 묻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런 걸 모르고 돈 몇천만 원으로 엄청나게 혜택을 볼수 있다고 느꼈을 때는 충분히 다시 한번 아파트 선택을 할수 있는 그런 사악한 현올림으로 사람들을 매수하려 하는구나. 처음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게 기존에 분양을 했던 관계자들, 데스크 쪽의 분양 담당자들은 대부분 잘렸다. 지금은 대부분 전문가들만 모집을 했다. 그리고 예전부터 분양 실적이 좋았는 사람들을 새롭게 모집을 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본인이다. 그래서 나를 믿어라. 그리고 이런 현 상황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면 돈을 벌 것이다.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 몰랐겠죠. 물론 제가 뭘 하든 안 하든 간에 적어도 유튜브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를 올려드리고 확인을 하고 예전 자료까지 체크를 해보는데 그분은 그렇게까지 확인은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그런 브리핑을 했다면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알면서도 그런 브리핑을 했다면 은 이제까지 만나왔던 모든 사람들을 기만했다는 것입니다. 직업의 귀친이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많이 알아야 된다. 누구한테 뭐 속했다, 사기를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내가 알고 있어야 상대방에게 뭘 물어봐야 될지도 알고 어떤 것을 확인해 봐야 될지도 알고 어떻게 대체해야 될지도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의 마지막 행동이 아직도 눈앞에 아련합니다. 핸드폰을 보여주며 아파트 단톡 그리고 투자카페 기타 등등 계속해서 계약이 나오고 있다는 댓글과 현재 분양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수성구의 아파트는 굳이 할인을 하지 않아도 5, 6억대 6억 7억대의 아파트들은 쉽게 쉽게 팔린다. 숨도 쉬지 않고 엄청난 브리핑으로 상대방을 습득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구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조금 흔들렸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현시처럼 뱀의 혀에 녹아들지 않으려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주관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정보가 있어야 되지 너무 카드락 하는 모든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주변 얘기를 듣고 잘못된 행동을 하다가는 다시 한번 헤어나오지 못할 넙에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미분양이 낫는 대한민국 현 시점에 평균적으로 대구 같은 경우는 60%, 70%가 일군업체 대기업들이 미분양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조금 더 기회를 기다리면서 기다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일군 브랜드의 아파트를 원가로 구입할 수 있거나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막연히 앉아서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미친 듯이 뛰어다녀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녀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